오늘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빛의 아버지의 리뷰 영상인데요 파이널 판타지 14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게임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주인공 아키오 평범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전부 나이소다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항상 무뚝뚝했고 가족보다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쓸쓸하게 혼자 놀던 기억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신 아버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둘만 있으면 어색하고 의미 없는 대화만 주고받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어색하다는 말에 취미생활을 같이 해보라는 직장 동료의 말을 듣게 되는데 어렸을 때 게임기를 선물 받고 아버지와 함께 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래. 항상 무뚝뚝해 보이던 아버지였지만 게임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환하게 웃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아키오 회사를 그만둔 아버지는 무기력해 보이고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가족들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롭게 벤치에 앉아있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데요 가족 모두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 알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너니가 어떤다. 아키오는 아버지가 게임을 하며 행복해하던 그때를 떠올리며 하나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빛의 아버지 아이리고 함께 을 프로젝트는 아버지에게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을 선물로 드리고 게임에 접속한 아버지에게 몰래 접근해 함께 게임을 하는 아키오와 아버지를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지니 게임 지 게임기를 선물로 드렸지만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 네시. 아이, 아이. 만 아키오는 아버지가 게임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때 기억을 모두 잊은 듯합니다. 그라미뭐타요 네, 나에르금요일나약속 사실 아버지와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게임을 같이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던 그때로 기억하고 있는 아키오. 이마 어머니 아버지와의 사이에 그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게임기를 설치하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고 들뜬 마음으로 게임 설치를 도와줍니다. 설치가 모두 끝나고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게임을 시작했고 이 모습을 본 아키오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가 게임에 접속을 합니다. 멀리서 게임에 접속한 아버지의 캐릭터를 지켜보던 아키오는 게임 속 몬스터와 싸우다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데 아버지가 죽지 않도록 자신의 캐릭터로 몬스터를 처치하고 아버지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채팅으로 괜찮은지 물어보는데 아버지는 조이패드를 입에 대고 대화를 시도하는 귀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게임을 시작한 것 같아 기뻐하고 있던 찰나 항상 게임에 접속하던 시간에 TV를 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알고 보니 설국지역에 들어갔다가 자기 혼자만 반팔을 입고 있는 모습에 부끄러서 게임을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옷을 입을 수 없었을 때 옷을 입을 수 없었을 때 옷을 입을 수 없었을 때 옷을 입을 수 없었을 때 아버지, 아쉬웠었잖아 모두 코트에 입을 수 없었을 때 자신만 입을 수 없었을 때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해 정체를 속이고 아버지와 게임 속 친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친구 신청을 하는데 갑자기 인기척을 느끼게 됩니다 오래다 <놀람> <놀람> <놀람> 아버지 몰래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게 화면을 꺼버리고 책을 보는 연기까지 하는데 방에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아니, 프렌드. 아, 프렌드 아, 신세네. <목소리> 아버지는 게임 속에서 친구를 만든다는 부분에 설렜고 게임 속 캐릭터가 아키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친구 맺는 방법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아직 어색하긴 했지만 게임 때문에 아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현실 세계에서 볼수 없는 아버지의 본연의 모습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인디는 처음의인스턴스던전이네요인스턴스던전 추리도 시작했고 에? 이 자리가 때리요 게임에 재미를 붙인 아버지는 던전 공략은 물론 낚시부터 요리까지 일 때문에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들을 게임을 통해 경험하고 누구보다 순수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 뭔가 열이 더 개다가는 아름다워 てるけど 인디 어 아키오는 현실에서 보지 못한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게임에서 볼수 있었고, 아버지는 게임 속 친구가 아키오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항상 함께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야를 기다나. 도사 드디어 할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공략하고 에오르제아 최강의 적 트윈타니아와 전투를 앞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아키오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트윈타니아 더 다가가고 더니 낫게. 우리 어디 오랜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아들은 공략 영상을 보여주며 트윈타니아를 깰수 있도록 알려주는데요 나 그치는 게임이 아니었더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트윈타니아를 처치하기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결전의 날. 니어 씨, 타카가 게임에 긴장 스텐노?" 게임을 무시하는 딸에게 경멸의 눈빛을 날리는 아버지. 야바건센 게이머다 봐. 트윈 타니아를 잡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아버지는 누구보다 먼저 게임에 접속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라 아다타. 하. <웃음>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병이 걸렸던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병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정신을 잃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아들도 급하게 병원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 사라진 아버지 아... 아... 아...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근처 비디오 게임방을 찾아갑니다 그날은 트윈타니아를 잡기로 약속했던 날이었기 때문에 아키오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무작정 뛰어가 게임에 접속을 했는데요 먼저 게임에 접속해 있던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게임 속에서 만난 아키오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버지의 몸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굳은 의지를 보게 된 아들은 함께 트윈타니아를 공략하기로 합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아버지와의 모험을 시작하는 아키오. 아들과 함께 배웠던 공작들을 생각하며 트윈타니아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트윈 타니아를 쓰러뜨리고 알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전투가 끝나고 함께한 파티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바락 로그인 되기 않을 것같니다 저는 병기대시대 아키오는 자기 자신을 숨긴 채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할수 없었던 말을 게임 속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다시는 못할것 같습니다. 나는 일을 한 줄기로 해왔습니다. 병으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수술도 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사 어떻게 지는 게임을 통해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아들은 슬퍼했습니다. 여러さん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아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매우 고요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요약 병과 싸우는 그 용기를 는 것이 できました. 그렇게 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 아키오가 다짐을 했다는 듯이 앞으로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이 캐릭터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는데요. 응? 어,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아버지는 어렸을 때 함께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서야 할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치 아버지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데요 실제 파이널 판타지 14를 플레이했던 아이디라는 유저가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드라마를 시작으로 영화까지 제작되었습니다 병에 걸려 일을 잃은 아버지가 게임을 하면서 보여줬던 순수한 모습과 현실 세계에서 할수 없었던 아들과의 교감을 보여주며 일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떠올랐고 게임 안에서 만나는 친구가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친구 그 이상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